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음계를 배시하니라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제, 전대 하나만 두자할지라도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발을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 내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는 오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니 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루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언제까지 하겠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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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향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일장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완전한 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아아 어. 대저 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주식과 명철을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버전하여 하심이니라 어, 이 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불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 어. 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 어.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월로 기울어졌나니 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제아, 어. 누구든지 그의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네 이렇게 이장을또 해봤습니다 바로 또 3장까지 한번제제아아 어 만큼 큼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정하실 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기를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러면내 창고가 가득 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 되죠? 여호와께서 요아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아비가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어. 명철을얻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시간이 아, 조금 더 진도를 늘려봤는데 어, <웃음> 다음에는 어, 더 많이 해서 더, 어, 3장, 4장, 5장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아웃